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좋아요,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이제 피파에서 네이마르를 한번 분석비교를 하도록 할건데 제가 항상 이거 분석비교를 할때마다 메시도 했었고 제가 좀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번에는 네이마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티가 뭐고 노미가 뭐예요 토치는 뭐고 그거 같은 경우는 피파를 물어보신다는 거 자체가 일단 피파를 거의 안 하셨다 또는 이번에 신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겠 일단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음아 피리니 지훈요 오케이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유하 자 한번 네이마르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마르의 가장 좋은 시즌은 언제일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셨던 그 네이마르 진짜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게이머분들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웬만한 분들은 진짜 거의 단을 다 쓰는 선수죠 아, 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렇게 많이들 시즌이 있는데 자, 제일 좋은 것부터 일단은 제일 위에 있는 선수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설명 안 해주시나요? 설명이 이제 시작할 건데요. 어. 자, 좀 기다려주세요. 제가 이걸 좀어 차례를 좀 하고 이거 유튜브 각을좀 보고 음. 자, 잘 들으세요. 소신 있는 삽님. 지금부터 볼륨 좀 높여. 아시겠죠? 볼륨 뭐, 마에게 좀 이게 볼륨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그 위에 휴대폰이잖아 휴대폰이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미디어 볼륨이라고 그거를 절반 이상 좀 한번 해보세요 어 절반 이상까지 하고 베개랑 사용하자는 볼륨을 조금 낮추고 어 지금 높이셨나요 서신 있는 삼님좀 많이 높이세요 어 많이 높이고 사용한 사람 베개 흔들기 같은 경우는 좀 아니, 아니,까, 어, 좀 하고. 많이 높이셨죠? 진짜 많이 높였어? 오케이. 잘 들으세요. 이, 저, 이거, 제일 위에 있는 거. 지금 이제 이게 바로, 19터트고요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이게 20놈이에요, 20놈이. 오케이, 20놈이고. 자, 이거 19터치 핫. 오케이. 핫 쓰고 있어요, 핫. 이것이 바로 핫이에요. 음. 오케이, 자 다시 볼륨 높여 어 이정도 좀 크게 들으시라고 어좀 그랬어 아 오케이 됐어 이제 잘 기억하시겠죠 크게 얘기했으니까 음 오케이 19터티 20터티 아 20노미 그 다음에 19터츠 음. 피팝보 20토티 은바페 침투 대장급인가요? 숫자만 다른데, 어, 왜 20놈이라고 불리나요? 숫자 같은... 이거 숫자 같은데요? 20토티라고 돼있는데? 왜 20놈이라 는 걸까요? 너무 궁금하죠? 아, 추천. 그 다음에 질척 건드릴게요. 그런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19랑 똑같잖아요. 아, 눈썰미가 좀 없으신 것 같은데, 잘 보세요. 19토티. 게...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거 좀노랑빛으로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? 약간 금색깔 빛슷비하겠다이렇 많이 밝죠? 많이 밝은데, 20... 토티로 돼 있는 건좀 약간 헌것 같이 좀 회색깔로 돼 있죠. 은색깔. 다 은빛처럼. 그래서 이게 이십놈이라는 거예요. 어, 피파보 월클 선부님이잘 설명해 주셨네. 토티에 선발 안된 선수. 자, 이게 좀 말이, 어, 좀 길었으니까. 자, 한번. 보도록 할게요. 19, 토3 네, 이 말을.